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창업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네, 제가 22살 때 저도 되게 꿈이 다양했던 학생이었는데요. 그 중에 사업이 제일 뭔가 멋있어 보이고 좀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라 좀 겁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네, 저희 회사 이름은 Sunnyside Up 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는 프로그램은 Culture Work인데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일반인들 그리고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답은 되게 간단해요 고객이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네, 제가 돈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으면 고객의 마음은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서비스를 고객한테 팔아서 그들의 돈으로 우리 회사가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의 마음이 되게 중요하죠 저도 근데 어, 처음에 초창기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사업 아이템을 되게 오래 생각했다가 이제 시장에 내보내면 그 아이템이 되게 자기 자식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봤을 땐 되게 완벽하고 엄청 괜찮은 제품인데 왜 몰라줘? 약간 오히려 고객을 되게 원망하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안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너네 아이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지갑을 열수 있어야 너네가 사업을 할수 있다는 라 말이 좀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아이템을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그들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올수 있게 하는 게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고객의 마음을 읽고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강사님과 함께 창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고객 유형과 고객 니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객의 유행은 수요처나 해당 산업 그리고 목표시장 고객의 특성 변수 등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유행을 정형화시켜서 특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고객의 유행을 정의할 때 정부나 기업, 일반 소비자로 대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 일반 소비자 안에서도 시장 세분화의 변수를 적용해서 지리적인 요인들, 그다음에 인구 통계적인, 즉, 남녀, 뭐 연령대 또는 우리 소득 수준이라든지 같은 것들이 인구 통계적 요인이 되겠죠. 그 외에도 심리적인 요인, 고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든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또는 구매 및 사용자 특성이나 행동특성 등이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 고객의 경우에도 기업의 규모나 구매에 대한 조직의 특성이나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유행을 구분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객의 유행 분류도 트렌드와 무관하지 않고 사회의 변화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동인 즉 원동력은 우리 ICT 기술 발전에 따른 모바일, 핀테크와 같은 것들이 확산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혼밥이나 혼술과 같이 1인 가구의 정대, 그 외에도 여성의 사회 진출 또한 경제적인 경기의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가 고객의 유행을 분류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의 변화들이 고객들의 추구하는 가치의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자, 고객의 유행을 알기 위해서는 고객의 니저에 대한 분류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메슬로우가 욕구의 5단계서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메슬로우는 욕구의 내용을 5단계로 분류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 즉 우리가 먹는 거, 마실 거, 성욕과 관련된 것들이 생리적인 욕구가 되겠죠. 자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게 되면 다음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다음 단계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안정과 좀 육체적인 안정, 감정적인 안정을 추구한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 단계가 우리가 사회적 욕구로 사람들은 사회의 소속감,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욕구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단계가 존경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자기 존중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위상이나 우리가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존경에 대한 욕구가 되겠고요. 마지막 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아실현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재반상황과 인간이 추구하는 욕구를 이해하는 것은 창업기업이 고객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창업기업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들을 이해를 통해서 고객들이 추구하는 가치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고객은 기업이 판매 또는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니즈를 충족하고 만족을 얻게 되고 또한 이걸 통해서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충족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는 기능적인 즉 실용적인 가치, 체험의 가치, 사회적 가치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제품은 이와 같이 세 가지 가치를 대부분 담고 있는데요. 제품의 차별화 포지션에 따라서 어떤 제품은 실용적 가치에 집중한 제품을 볼수 있고 또 어떤 제품은 체험의 가치를 좀더 부각하는 제품이 있고 또 명품과 같이 사회적 가치, 즉 사회적인 명성이나 상징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제품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가치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실용적인 가치는 우리 메슬로 욕구에서 봤다시피 생리적인 안전의 욕구와 같이 기존의 불편함이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 집중한 제품이 될 것이고요. 자, 이 차별화된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실용적인 가치는 제품의 품질 그리고 기능의 사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걸 지원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실용적인 가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우수한 품질과 기능을 통해서 경쟁사와 차별화하는 데 집중하고 고객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고객의 만족을 끌어내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험적 가치는 우리 기본적인 실용적 가치가 충족되게 되면 사람들은 또 다른 가치를 요구하게 되는데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 과정상이좀더 즐거운 감정이나 특별한 체험이 되게 되면 좀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기존의 실용적인 니즈의 충족뿐만 아니고 여기에 추가해서 이왕이면 기능 외에도 디자인이 이쁘거나 또는 잡았을 때의 거립감이 바람직하거나 또는 보는 즐거움이 있다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가치를 준다면 이왕이면 좀더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최근에는 우리 많은 기업들이 기능의탁월함 뿐만 아니고 즐거운 처음의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그 제품이 또는 서비스가 그 사람의 위상을 제공하거나 자아실행과 같은 고차원적인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것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사회적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고 디자인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위상, 즉 브랜드의 명성이나그 제품이 타인에게 어떻게 인정받냐에 따라서 제품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즉 사용 과정의 즐거움 외에 본인의 개성이나 사회적인 위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부분이 바로 사회적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은 고객의 실용적인 가치와 특별한 체험 외에 사회적 가치 제공을 통해서 각각의 경쟁사와 차별화를 깨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창업 초기 기업들은 사실은 고객의 이 가치 제공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직 실용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이 발생하고 체험의 가치나 고객의 사회적 가치에 차별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업의 제품이 시장에 있는 수많은 경쟁 제품들 속에서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이 추가하는 가치에 좀더 집중하고 그 니즈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최적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회가 다 변화되면서 고객이 추가하는 가치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또 공급이 아주 많아지면서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바뀌고 있고 이 경쟁의 구도하에서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실용적인 가치만 가지고 차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창업 초기 기업들은 경쟁사와 차별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가치의 차별화 기준을 실용적인 가치 외에 체험적인 가치나 사회적인 가치 측면에서도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들이 마케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목표 고객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문제 또 하나 그 고객들의 니즈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 니즈를 읽어내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마음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 변화의 전반적인 트렌드와 고객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창업 초기 기업들은 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객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고객이라는 게 사업자 입장에선 되게 다양해요. 그 우리 물건을 사는 사람이 고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월급을 주지만 그 사람들도 잠재적인 고객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고객이라고 칭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읽는 팁은 컴플레인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마음하고 고객이 생각하는 마음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고객이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데 내가 밥을 먹으러 갔을 때 밥이 별로예요 근데 사장님이 물어보시죠 아 오늘 음식 어땠어요? 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은 네 괜찮았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하고 그 가게를 나가고 다시는 그 가게에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컴플레인을 최대한 끌어내서 그거를 기회로 만들어서 그걸 수정 한다면 그 고객은 엄청나게 우리 회사의 팬이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희 회사에 이제 물건을 사고 오시는 고객분들이나 또는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컴플레인이나 피드백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걸 우선 첫 번째로 되게 경청해서 잘 들어요. 우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그들한테는 되게 좋은 피드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잘 듣고 두 번째로는 물론 말도 안 되는 비난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회사에 적용을 하면 좋을 만한 피드백이 있다면 반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반영된 걸 보여줘요. 그 고객한테 다시 와달라고 하든지 우리 직원한테 내가 이런 걸 반영했다. 그러면 진짜 그분들은 오히려 엄청나게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 이해를 통해서 기업은 어떤 대응을 할수 있을까요? 예, 고객의 가치는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고객이 가치를 얻을 수 없다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인구통계적으로 끝으로 보이는 모습은 유사한 동일한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고객은 기능이 중요하다고 그러고요. 어떤 고객은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어떤 고객은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경우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가 동일하지 않고 상이하다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많은 브랜드 중에서 각각의 제품들이 제공하는 가치들의 차별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제품의 포지션을 차별화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특별한 기능에 집중하는 것들이 아니고 고객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차별화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고객들이, 우리가 집중하는 고객들이 어떤 가치에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그 고객의 차별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